대출상한표에서 월상한액 E2셀을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데이터,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를 하겠습니다. 수식 셀은 E2셀이 맞습니다. 위에 보시면 라운드 PMT에서 수식이 만들어져 있죠. 찾는 값은 2만원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값을 바꿀 셀을 B3셀 상황기간 연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2가 얼마로 바뀌면 2만원이 되는가를 구하는 거죠 확인 그러면 2가 5로 바뀌면 2만원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여기서 취소를 누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취소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확인을 눌러서 월 상한액이 2만원으로 변경이 돼야 됩니다. 확인 합계가 5만원이 되려면 이라고 했습니다. F7 셀에 있는 합계가 5만원이 되려면 광고 계열 c 에 광고 비용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합계 광고 비용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 수식셀은 F7셀이 맞죠. 찾는 값은 5만원. 값을 바꿀 셀은 계열시의 광고비용이죠. D7셀을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면 13,368원이 8,140원이 되면 저희들이 목표값으로 하는 5만원이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